오. 오, 오, 오 아! 중요한 아! 이아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1통 왕이 갑자기 여기서 물이 새, 새, 샌다 그럴 때 이제 왼쪽이 쳐져 네. 이거 있으면, 이거 있었으면 나왕안 써도 됐어 애니멀로우 t 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t v 의 테드 디케임나! S.E.34 고참한 차장입니다 어예 많이들 한번 예전에 한번 했었었잖아. 그저 네. API 제품과 그리고 이지라이프 제품 그리고 닥터 베슬러 제품 한번 사람들이 많이 안써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줘서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이전한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 한번 아, 네. 스튜디오를 이전하셔 가지고 아, 저희가 네. 궁금해서 사장님께서 오아 <웃음> 저도 좀 많이 궁금해서. 아, 올려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아쿠아리움미스터 제품 중에 네.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와서 아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좀 예. 완전 대박 제품을 하나 좀 갖고 오셨는데요. 오늘 일단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네. 제품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아, 짜잔! 아, 자, 이 제품인데 올카 어, 라인이에요. 어, 네. 올카 라인은 관리, 유지관리 용품들 위주로 브랜드도 형성된 브랜드거든요 음, 네. 그래서 보통 다 접착 유지예요 네. 그러면은 아, 어떤 거 먼저? 요거 좀 해야지 네. 월카슈퍼 네. 네. 겔, 슈퍼블루 아, 겔, 네, 슈퍼블루는 요거는 음, 접착제인데 보통은 이제 수중에서 접착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솔벤트 성분이 없어요 솔벤트 성분이라는 거는 휘발 제품인데 아 붙이면 은 빨리 마르게 휘발되는 그런 음. 성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음. 딱 가시템은 그냥 강력접착제 같아요 어, 네. 생긴 것도 그렇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생물에전혀무해하다는거 전용, 수족관, 전용. 네. 수족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럼 어. 아까 말한 대로 수초, 어, 아누비아스 네. 음성 수초들이나 네. 네. 뭐 이런 것들 붙일 때 사용하는 네. 네. 산호를 나게 붙여도 되고요 어. 아산호로 붙일지요? 네, 쓸수 있겠습니다 또 뭐, 많이 있네 아직 써보진 어, 않았는데 어, 어, 좀 유,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외에도 조금만 수품들을 붙여도 되고요.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건모이다세요이 아... 젤이 물물 같은 액체가 아니라 약간 아, 끈적끈적한 아, 점성 점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어. 네, 소베트 제품이 없다, 음. 뭐 나온 제품이라 네, 관심하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음. 그 제품은 올카 언더 워터 블루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수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수조가 가끔 터졌다, 물이 샌다 네. 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조가 터질 수도 있나 봐요. 둘수 있어요. 아. 한 번도 뭐, 맨다 말하는데. 터지는 거보다는 새는 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새는 네. 거 많고. 조금씩 새는데, 음. 그때 이제 소비자분들은 당황해가지고, 아, 음. 어, 큰일 났다. 네. 보통 글을 많이 올리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새는거 많고 애기들 있는 집은 깨지죠 네. 뭐 네. 쳐서 그런 네. 네. 경우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요 뭐해수하을 운영하다가 옆에 이렇게 샌다든던가 네. 그래서 해수할 때는 특히 진짜 긴급하잖아요 산호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수족관 연락해서 풀세트로 사야 되거든요 또 위급은 잘안 팔아요 점프였으면, 점프 선프 세트를 사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있으면, 이거 있었으면, 나, 어, 안 써도 됐어. 보통은 실리콘에서 문제가 는게요 아, 실리콘을좀 오래되고 나면. 근데, 이거를 물속에서 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게 네. 있네요? 네. 바로, 그, 벌어진 궁이나, 조상된 궁을 바로 넣어가지고, 발라주면 하면, 바로 밀봉돼요. 네. 아, 나는 네. 이건몇번 네. 당한 적이 있어서, 네. 진짜로 이건.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더 당황되긴 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형 어항들 이런 어항이 갑자기 이제 우리 1톤 어항 갑자기 여기서 물이 새, 샌다 그럴 때 이제 멘붕이 터지고 진짜 물 날리나고 그럴 때 급하게 이거 비상용으로 쓸수 있고 그렇 그렇죠. 비상용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맞으면. 그냥 일반 가정에도 뭐쓸 수는 있겠지만 수족관이나 이런 아쿠아리움 그런 쪽에서 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유지보수 네. 유지보수 큰 어항들도 많고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어, 이거는 좀 너무 저희 가져도 돼요? <웃음> 이거 즐겼습니다. 아 와, 예. 언더워터.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졌어. 네. 예, 언더워터. 안심하시고. 어, 네. 자 다음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대체로먹이네요아 먹이는 아니고요. <웃음> 진 소금인 거 같아요. 소금. 보여줘요. 예, 이게 소금인 거 같은데. 싸달같이 되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한번 바삭바딱딱딱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약간 그거 같은데? 옛날에 아버지 그그그 그, 그 있잖아요. 그, 정장에 있는, 냄새나지 말라고 넣는. 그 뭐죠? 나부탈레 어, 예, 낙부탈레. 어떤... 네, 옛날 사람들이지. 낙부 어. 그렇게... 네. 어떤... 이건 뭐죠? 아, 네, 언제든 접자제이고요. 아, 이게 지금 현재는 고체지만, 네. 이제,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게, 연성으로 변해요. 아, 그래서 아. 주물러서, 이거를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를 주... 뜨거운 물이나 물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그치? 그렇죠. 아. 근데 이건 보수용은 아니고, 네. 그, 초람? 그 산호나, 뭐. 음성수초나, 음성수초나, 이런 걸 접착할 아 때, 붙여서, 그 다음에, 술에 나누시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굳어져요. 아 저희가 종이컵에 뜨거운을 받아와 볼까요? 네, 네. 한번, 한번 볼까요? 한번. 잠시만요. 뜨거운을 받아왔습니다. 예. 방 이제 뭐, 녹여 볼 텐데, 굳이 이것도 어쨌든 접착용이잖아요. 네, 네, 네. 굳이 제 생각으로는, 이걸, 쓰, 이걸 쓸, 대신에 이걸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또 있나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주물러 보시면은, 네.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네. 그, 뾰족한 부분이나 잘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간에 연결 부위를 이렇게 접착할수 아. 있어요. 아, 제타입을 했다가 경화가 돼서? 네네네. 그래서, 용도가 다르구나. 다른 부분 있어. 보시면 투명하게 변해요. 투명하게 변할 때, 그때 이제 떠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엉도는 한 40도? 70도, 70도, 3분 정도인데. 뚝, 뚝, 뚝. 종이컵에 뜨거운 물 받아와 볼까요? 종이컵에 뜨거운 물 받아와 볼까요? 종이컵에 뜨거운 물 받아와 볼까요? 이거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거 아예 뜨거운 물을 해야 돼요? 그냥 거의 저거 저급을 하면 돼요. 온수 종이컵에 온수, 네. 뜨시는데. 네. 네. 다시 좀더 뜨거겠습니다. 더, 더 자, 어 다시 좀더 뜨거운 물 떠, 네, 뜨거운 물 떠왔습니다. 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어 바로 바로 변하네. 여러분 70도 정도 하셔야 합니다. 아, 편하네요. 아, 오, 오. 어... 어... 주문하고 아, 아이 해세요, 이해어요 커무 같기도 하고. <웃음> 그래서 지금 온도 상태에서 붙여 주신 다음에 시온에남누시면 음... 붙게 됩니다. 아, 이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또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또열해지고 아, 제일 어, 사용이 된다 예. 네, 자마지막으로 테이프라고 적혀있거든요 전기테이프인가요? 전기테이프는 아니고요 재질이 달라요 어... 생긴건 전기테이프인데 예. 이거는 <웃음> 네. 점성이 없어도 제 생각엔 이렇게 땡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쪽도 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기테이프랑 전기테이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차별점이 있어? 전기테이프는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경화 돼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아, 예, 찢어져 버리고예요 네, 이거는 그런 염려는 없죠 자 어, 오늘 한번 이렇게 올카 제품 접착 네. 뭐 관련된 제품들을 네. 한번 소개해 주시러 오셨는데 네. 이 중에 어느 게좀 마음에 좀 괜찮았어요. 한번 이건 진짜 써볼만하다. 저는 진짜 너무 다했기 때문에 요거 언더워터. 아. 너무 당했어요, 진짜. 예, 예. 그, 그 특히 해수. 테이프로 막 집에서 붙여놓고 테면안 아. 되니까 아. 옆에서 삐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이 있는 시간 다행했죠. 이게 한두 방울이 크거든요. 아. 일부만 지나도. 그래서 아. 테이프 막 붙여놓고 와 아, 이거 어디 전화해야 되지? 지금 급하게 아. 와한부 할 거. 그냥 선풍왕에 바로 나왔던 것이많 아니 없어요. 아. 해수 가다 거의 선풍니까 그래서. 야 이거 때려치우고 하다가 사로값 생각하면 이제 살리게 살려야 되고 뭐 사로 몇백만원씩 들어있으니까 어항에 백만원을 쓸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언더워터 좀 소름돋았어요 네. 네. 뭐,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거 테이프가 마음에 드세요 이거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한번 만져봤을 때좀 짱짱하게 이렇게 땡겨서 해놓으면 절대 안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럼 마리오 그... 마리지한테 소개해드릴 의향이 있어요? 뭐 전혀 소개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왜 배광봉이야 배광봉 얘네가 배광봉인데 자 저는 아니 왜 소개를 안 했냐고요 뭐요 너 제가 제 품에 만족을 하는데 네. 왜 소개를 안 했냐고요 마리오마리지 아니에요 <웃음> 적응 못하신 것 같아요 자마리오마리지가뭐 실제로 있다면 소개해 주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요게 아, 제, 보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자, 마지막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여기 지금 처음 오셨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수족 하나 픽, 원픽. 저는, 여기, 그, 물고기. 아. 미물고기. 그... 아... <웃음> 어떤 팀으로, 영상으로 뭐,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영상으로 봤는데, 물고기들이 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피라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발색 아, 나온 <웃음> 피라미를 좋아해서. 아,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어, 지금까지 어, SG상사 오창원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 요 어, 최근에 들어온 올카 제품들. 요거는 그냥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네. 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고요. 네. 검색하셔서 구매하실 수있요고로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스마트폰 없어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이상사5천원장 귀케였습니다. 네, 안녕. 아, 그, 주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건 진짜 구독과 좋아요.